서란서장님들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, 오늘은 이깍둑육회와 차돌박이 이 생고기는 아임파인다이닝이라는 업체에서 협찬으로 보내주신 그 품목이고요 그리고 핫부부소스의 PPL도 함께하는 어느정도 홍보성의 목적을 갖고 있는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, 이제 이 깍둥육회하고 이 차돌, 이 생차돌박이 같은 경우는요, 제가 사실 최근에 협찬 방송이 이런 거잘 하지 않는데, 어, 찬PD 형님이 이걸 드시는 거 제가 봤어요. 근데, 아, 저도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마침, 어, 타이밍 좋게, 어,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저한테 음식을, 어, 협찬을 하고 싶다. 해서 저는 협찬 품목으로 이 고기를 좀 받아가지고 오늘, 어, 좀 구비를 해, 해봤습니다. 예. 히피엘이는 이 소스 외에는 따로, 어, 광고료는 여기선 따로 이제 받은 건 아닙니다. 여러분 이 고기는 300g씩 해가지고 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동시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. 당일 도축된 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, 고기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바로 주문을 받고 어,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신다고 해요. 뭐 근데 받아 보시게 되면은 이 팩에 뭐 도축 이력도 있고 하니까 선도나 이런 거는 네, 충분히 뭐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, 한번.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아까 묻힐 때 색깔이 좀더이 붉은 빛이 났는데 지금 제가 참기름에다가 마늘에 가지고 묻히니까 색깔이 조금 네, 살짝 검어졌죠 네. 자, 깍둑 육회 300g 요거를 묻힐 건데 마늘은 꼭 넣어주세요 마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내줄 때이 참기름도 보내주거든요 네, 참기름 요거 살짝 넣고 소금만 살짝 넣어 가지고 삭 묻혀주면은 네, 맛있습니다 자. 이런 식으로, 싹, 묻혀가지고, 접시에 나가지고 을 건데요. 음. 어, 시피링이게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와우. 하루 뿌리다 보니까, 이 가, 이 사이사이에 적당한 이 마블링도 싹잘 들어가 있고, 맛도 고소하고 나 아, 그리고 제가 간을 엄청 잘했어요. 아, 야, 또 좋은 건또한잔 하면서 먹어봐야죠. 자, 아서 쭉하게 썰어낸 육회와는 달라요. 이 씹힌 느낌이. 음. 고기하고 살짝 젤라틴이 좀 만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아. 음. 자,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. 아유. 치즈쌈 샴피디 형님이 개발하셨던 치즈쌈 육회 음. 있는 거딱두 개를 넣고 딱 아삭한 무순 음. 매콤한 고추 살짝 장 찍어서 딱 올려서 치즈쌈 음. 치즈가 찢었다. 치즈스. 와우. 야, 기가 막히네. 하나 더. 아, 요번에는 한입꽉 차게. 치즈가. 와. 육회 치즈쌈. 아, 이또또 개발하신 또참피디 형님. 아 이제 맛의 천재 인정 여러분들 아, 혹시 기대시면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. 마늘도 같이 해서 자자 음. 아자 여러분들 어, 이 차도를 먹기 전에 잠시 PPL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 핫부부소스 한 병에 7,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핫부부소스는 어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 포스티노 네. 형님이시라고 그 존니 윤종신씨의 윤종신, 윤종신 씨의 그 존니라는 곡을 작곡하신 형님이신데 원래 굉장히 평소에 요리도 좋아하셨어요 그 형님께서 개발을 하신 핫소스인데 이걸 제가 PPL을 좀 형님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PPL도 그냥 친하다고 한게 아니라 제가 샘플을 받아서 맛을 봤는데 어, 좀 강렬한 매운맛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덜어내고 이거를 이제 익은 육류를 드시거나 아니면 육류 소스 소스로 드시기 굉장히 좋고 어... 아 매운맛이 좀 강합니다 근데 독한 매운맛이라는 느낌보다 좀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어우... 여러분 고기 드시거나 아니면 피자 같은 거에 살짝 발라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 이제 쌀국수라든지 뭐 그런 국수 하얀 국수에다 해가지고 딱 넣어서 싹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맛이 오늘 생고기다. 음, 아, 오늘 음, 기름 기름기가 살짝 있는 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아, 아, 오우, 맵다. <웃음> 매운 맛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음. 추천할 만한 어,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아, 산미도 살짝 있어요. 시큼한 산미도 살짝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자 여러분 불고기 같은 거 상추에 싸 드실 때도 쌈장 대신 살짝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아삭한 채소 조금 넣고 네. 아. 아. 아우 좀 땀이 나요. 아우, 칼칼 얼큰하구나, 어 아, 매큼한 스파게티를 만드신다든지, 아니면, 피자 도우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어 드실 때, 아, 저 굉장히 추천할 만 합니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고기, 고기 양념 쌈장, 대용으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맛이 있는 것 같고, 오늘 PPL 상품, 핫보브소스, 여러분들, 바로 관심 부탁드릴게요. 저같이 가든에서 소고기 묵국 해주셨거든요. 예, 네, 이거로. 와... 아... 생 차돌박이 음... 아, 이 차돌박이는 이쪽 기름 쪽 부분이 다른 이 소고기 기름에 비해서 막 엄청 막 툭툭툭 부서지면서 느끼한 맛이 막 많이 나는 그런게 아니라 살짝 단단하면서 고소해요 아 이거 좋네 음, 자요 매운 소스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자 다음 치즈쌈 차돌이도 한번 싸볼까요? 채소 아. 넣고 응? 다... 서서... 음? 차도로 방금 치즈쌈 먹을때 이거 먹을때보단 감동이 좀 덜합니다 음. 아, 기름장같은거 살짝 찍어서 음. 아유 생 가나 먹을까? 음. 야 고소한 자다았네 저녁 Yeah. 이야. 촬영한다고 또. <웃음> 이모님이 딱이 김치랑 그 세팅을 해주셨어요. 예, 야좀딱 해서. 자. 쏴서 와, 아, 살이 좀 확실히 쫄깃 탱글하네. 네. 자, 아, 이거 또 크게 한입더 먹어봐야죠. 아, 좋아요. 아, 그런 소고기 일상이네, 장조림도 <웃음> 아, 이골 자아. 오, 세 점이 집혔어요. 자, 음. 요거는 좀 몇, 맵... 어, 여러 점을 좀 먹다보니까 조금 살짝 이 자체는 몇점 초반에 먹을 때는 좀 고소한데 계속 먹다보면 살짝 이...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좀 기름짐이 살짝 있어요. 이거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요. 맥주, 소주와 맥주를 적절히 딱 배합을 시켜가지고 맥수 한잔탁 좀 밸런스가 좀잘 맞을 것 같아요. 쇼! 소화소 아우 나우아 음? 근데 이게 시원한 탄산이 딱 스치고 들어가니까 아우 기름짐도 좀 해소해주고 좋습니다 아우 자도이렇게어 떨어지겠다 아 요거는 아, 이거 씹히는 식감 너무 기분 좋아요. 진짜 아 제가 또 간이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습니다. 수고하세 者啊說 어 k e n n e h 사 자 이건 불고기도 좀 먹고 <웃음> 오 어, 배부르다. 오 <웃음> 어, 배불러. 자자. 어. 아이고야 오늘 또 진짜 좀 맛있게.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, 오늘 아우 피피해주신 우리 핫푸브소스 어, 관계자분들 어,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, 또 좋은 고기 협찬해주신 아임파인다이닝 아, 너무 고맙습니다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아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어우 배불러